안녕하세요 편안두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 요 B660 플러스 B760 보드 통합품질 비교표입니다 저번에 Z790 품질 비교표를 올렸는데 그690 통합을 안시켜놨더니 뭐690 괜찮은거 있는데 왜790 이런거 추천하냐 라는식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시간짜리 영상이라서 여러분 풀로 안보셔서그런는데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Z690 관계 나을수도 있더라고요 어, 그 표는 어디까지나 Z790끼리 비교했을 때 가성비 좋은 거를 골라드린 거였어요 사실 여러분이 볼 때는 690하고 790 같이 봐야 돼야지 맞는 거겠죠 근데 그뭐 귀찮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B660하고 760은 합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야 되겠죠 어, 이번에는 영상 볼때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을 그거는 이제 790 품질 비교표 초반부 영상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어, D4와 D5 보드를 이제 사용자가 이제 나뉜다 생각해요. D4 메모리 재활용하실 분, 아니면 새로 사실 분, 새로 사실 분은 D5로 가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요 나뉘니까 이거 별도로 추천해 드릴 거고요. 보드의 품질에 따라서 12,400, 13,400, 13,500 정도밖에 못 쓰는 보드도 있고요. 좀 괜찮은 애들은 13,600K, 1 6 0 0 k 를 넘어서서 13,700 같은 것도 쓸수 있습니다. 요걸 별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으십시오. 오늘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아수스 제품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 제가 엔체널 모스펫을 표기를 변경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TC 기준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이 모스펫을 25도까지 뭐접합해서 온도를 낮춰주고 있을 때 최대 출력치를 적어놨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볼까 얘네들은 방열판이 없거나 소형 방열판 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로 하면 은 너무 뻥튀어야 돼요 이 드라이브 모스펫은는 대부분 이제 커다란 방열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얘네들이 전력 변화 효율도 좋고 발열도 낮기 때문에 적혀있는 출력량이 25도에서 거의 꾸준히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TC 기준으로 하던 건 TA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TA는 주변 온도, 반도체가 그냥 덩거리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 그냥 열전도로 공기와 상온에서 열 정도로 발열 해소하고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그출력치예요 이게 현실에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대폭 깎였죠 왜 변경해 놨냐면 예전에 이거 그냥 최대 출력량 기준으로 적어놨더니 이런 게막 600, 900 이렇게 적혀요 그러니까 아니 소견이 얘네들이 수치 더 높은데 왜 이거 추천하세요? 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유저가 모스패이라는걸잘 모를 테니까 그런 오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제가 수치를 변경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비교해야 되겠죠 실제 출력이 량한이 정도 차이좀 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모스패이 훨씬 좋아요 여기에 그 애들은 그냥 싼 맛이 쓰는 애들입니다 전기료도더 많이 나오고 발열도더 심하고 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 응답성도 좀 떨어지고 통한모스패보다 하여튼 길게 길게 주제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여기 제품, 그러니까, 꾸지단 얘기예요 꾸지인데, 어, 뒤에 옵션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오디오를 짚어드리자면, l c 8 9 7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얘가 이전에 887이나 892 구형 칩셋, 약간 변화시켜서 판매하는 거라고요. 스펙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 칩셋 넣어도, 열심히 뭐 라인 분리해놓고, 캡 좋은 거 넣고 이러면 약간 더 좋아지긴 한데, 음질이. 근데, 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보기 어렵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에 말씀드렸죠. SNR 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 출력 대비 소음 비율이거든요. 이 출력이, 이 수치가, 출력 대비 소음 비율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잡음이 줄어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한 90에서 97 정도 사이밖에 안 나온 오 애들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데요? 예, 스펙은 1220이랑 4080이 똑같거든요. 4080은 USB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 그냥 1220을 생각하시면 됩다얘들 같은 경우에는 110에서 120까지도 출력이 된 애들이에요. 예, 요거랑 차이가 좀 크죠? SNL 수치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들이 고음질입니다. 그래서 고음질 애들은 추가 점수를 줬고, 저장 장치는 그냥 필요한 만큼 쓰면 되니까 여기에는 점수를 매기지 않았어요. 편의 장치에 보면 큐 레치 같은 거 이거는 엔더트 알죠? 원 클릭 해가지고 장착 가능한 거. 여러분 나사로 일일 안쪼여드는 거. 이 저번 시간에 Z790 할때 제가 사진을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어, 전면 C 타입 이거 꽤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보에는 전면 C 타입 없는 애들이 많아요. 요거 있고 뭐 방열판 엔더트 방열판 이런 거 있으면 추가 점수 줬어요. 요세 가지. 가, 동시에 있으면 추가 점수 좋습니다 아니면, 전면 C만 있더라도, 엔더트 방열판 두개 있으면 또 추가 점수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편의 장치가 많은 애들한테 점수 좋습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지원하면, 당연히 점수를 추가로 줘야 되겠죠? 이런 애들도 추가로 점수를 줬고, 방열판이 크면은 추가 점수를 줘야 됩니다. 전원부가 튼튼하면 추가 점수를 줘야 된다 생각해요. 하여튼, 그런 거다 먹여서 추천평가를 박아놨는데, 보시면 엔첼 모스패드신 애들, 요 저렴한 애들은, 어, 점수가 4점을 넘는 애들이 없어요. 왜? 다, 나머지 옵션 다 꾸지니까. 심지어,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1기가 랜는 애들도 있어요. 2.5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가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디퍼보드인데다 너무 비싸구나. 혹은, 출력이 좀 떨어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b 6 6 N m k 요정도좀 되면은, 여러분 쓰시는 11400, 11400F, 13400, 13400F 정도는 커버가 돼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13만 얼마에 그래서 여러분이 낮은 등급의 CPU에 가성비 있게 뭐 DDR4 메모리 넣고 대충대충 대충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성능자가 없습니다 1 2 4 0 0과 13400에서는요 근데 접어드 가지고 뭐1 2 6 0 0 k 쓰거나 1 3 6 0 0 k 쓰면 성능자가 생깁니다 13600노멀도제성능이안 나오기 때문에 어, 딱 거기까지만 쓰십시오 11400, 11500까지는 뭐 괜찮아 <웃음> 12500, <웃음> 13400이 정도까지 쓰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요위에 등급은 가성비가 안 좋으니까 그냥 제끼고 여기 딱 봅시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와이파이가 붙어 있는데 더 싸네요 와이파이 없는 애보다 네인테겐컴퍼니에서 어. 지금 특가 비슷하게 하나 봅니다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가격을 만들었나 봅니다 한 제품을요 뭘 DDR5용 B66과 M-10 플러스 i 이 i 요 이게 지금 20만원 조금 넘더고요 21만원 정도면 여러분살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500A급의 드라이브 모습 패스 쓰고 있고요 이 정도급 되면 뭐다? 12600K, 13600K가 커버가 된다 1 3 7 0 0 쓰기는 조 버겁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i5k 버전에 DDR5 메모리 받고 좀 가성비 있게 쓸수 있습니다. 얘는 나무랄게 거의 없는데 딱 하나만 아쉬워요. 사운드가 8구치썼다는 거. 보시면은 엔더트 방열판도 하나 정도는 제공해주고요. 전면 C 탑 있고 그리고 엔더트도 편안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나사 안 조여도 원터치 방식으로 장착됩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원해주고 리얼텍 랜이라서 인텔 랜과 다르게 보그 같은 것도 좀덜 합니다. 뭐, 그런 거다 따졌는데, 20만원. 꽤 괜찮아요. 이건 추천 목록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가면은, 디포보드 와이파이인데, 이상하게 더 비싸더라고요. 아, 이거는 뭐, 주력을 판매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나머지 옵션 똑같거든요? 이건 추천할 제품이 아니고, ITX, 480A급. 거의 500A급인데,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전원부에 바람이 살살살 가면은, 만섭1 600K나, 뭐, 전원부 바람이 안 가도, 1스 600K 정도는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사운드, 여기서부터는, 1220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SNR 수치가 110에서 120까지는 출력이 되는 놈. 근데다가 밑에 이게 앰프거든요. 앰프 치까지 추가해주기 때문에 좀더그 출력을 높일 수 있어요. 출력 높이면 뭐다? 자본 대비 출력이 올라가겠죠. 더 깨끗한 음질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나머지 옵션은 위에 뭐, 터프랑 비슷한데 요것도 여러분이 i5에 DDR5 메모리 넣고 가성비 있게 ITX를 간다고 할 때는 한 번쯤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만원. 한번 고려해볼만 합니다. 물론 ITX 사신 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강추한다고 뭐 색칠 넣거나 그렇진 않을게요. 고려해볼만한 제품이고, 거그 위에는 이제 뭐 크리에이터나 아니면은 스틱스 A, 디퍼보드 대장. 거기에다가 이제 뭐더 비싼 스틱스 G나 F 있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추천을 못하겠어요. 왜 못하냐면은 여러분, 32만원 정도의 Z690 토피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여기에, Z690, 토피도 치면은, 다 나와 가격이 32만 정도거든요. 근데다가 얘가, 1100A급에다가, 또뭐 있습니까? 뭐, z 보다서 CPU 오버도 지원 가능하고, 열택 텍 ALC4080을 지원합니다. 근데다가, 엠더트방열판도 커다란하게, 두 개, 빡 박아놨죠. 이세 개까지인가 시켜줄 거예요. 이런 보드가 있는데, 아 하... 이쁘긴 하지만, 저돈 주고, 굳이? 이 급들을 쓰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요 급들은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나는 아수스 로그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십시오. 근데 특히 여기서 좀 웃긴 놈은 프라아트인데요프라아트는 사운드도 떨어지고, 와이파이도 없어. 근데 가격이 이 가격인 게잘이익가 한데, 30만원. 예매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B660은 딱요두 제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싸이 구성할 때. B26과 N-K, 물론 CPU도 낮은 거 쓰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400이나 13400의 권장도입니다 여러분이 12600K나 13600K에 DDR5 꽂을 때는 이 터프보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성조님 760에는 괜찮은 거 없어요 760 봤는데 얘네들은 지금 스펙 자체가 위에 660하고 비슷합니다 맞죠? 근데 가격이 대체적으로 다 올랐죠 12, 13, 17, 20인데 16, 16, 20, 20입니다 올라가지고추천이 어려워요 스펙도 여기서 크게 변경된게 없습니다 그냥 랜만 1기가 랜쓰는 애들 2기가 랜으로 다 2.5기가 랜으로 변경이 됐고 나머지 스펙 거의 비슷합니다 M.2 한개씩 더쓸수 있는가 뭐 그런것도 없어요 거기다 뭐 사운드 올랐나 그런것도 없어요 편의장치 있냐 그것도 없어요 와이파이도 없어요 그냥 <웃음> 얘네들은 가격만 오른 느낌이에요 맞죠 랜 하나 박아 놓고 막 4만원 5만원씩 올리면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등급에는 살게 없어요 패스 하십시오 패스 하시고 이거 20만원 주고 살 바에는 무조건 터프 가야죠 <웃음> 그렇죠 패스하고 이제 그 위에 급은 좀 괜찮겠네요 은드랍모스패네들 제가 곰곰이 봤는데 일단 디포보드를 25만원 주고 사는 건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부가 강화되었지만 이 터프 시리즈 보드는 디포보드는 추천하기 어렵고요 터프 D5가 좀 메리트 있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일단 D5 보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추천할 게 없어요. 7 6 0이나 그리고 스틱스 760i 정도는, 아, 640한편나 되고, 방열판이 좀더큰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다가, 얘 뭐, 사도 괜찮은 쓰고, 밑에 앰프도 달아주고, 뭐, 편의 장치다 있어요. 요급은 한번, 여러분 13600k나, 13,700 노멀 정도 쓰실 때 고려해 볼만 합니다 뭐4만원 비싸긴 하지만 출력량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방열판 더 커지고 전원보 출력이 증가 됐으니까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만 해요 어, 760에서 유일하게 고민해 볼만한 거 나머지는 없어요 없습니다 살 만한 게 없어요 좀 당황스러운 게멤버드 검색하면서 저는 이제 D5보드 아소스코 몇개 했냐 띠띵 눌러 봤는데 없어. 이렇게 지우고, 띡, 검색해보니까, 나오는 게몇종안 돼요. 맞죠? F 아니면 I가 끝인데, 이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이제는 DDR5가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D4 메모리랑 D5 메모리랑 가격 차이 거의 없는데, DDR5 메모리 갖으면 게임의 성능이 4, 5% 증가고요. 작업성능도 2,3% 증가합니다 여러분 오버클럭 하지 않았을 때는요 근데도 앞으로 더더욱 높은 기본 표준 메모리 제덱 메모리 나올텐데요 그러면 성능교차가또 벌어질 거거든요 디포는 더 이상 더 위에 표준 제덱 올라가지가 않아요 클럭이 그러다 보니까 디포는 추천하기 힘든데 대부분 디포보드를 들고 와가지고 좀 의아스럽네요 아수스 이제 코리아에 지금 수입해오는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가지고 추천할 만한 제품 없어요 스틱스에프는 좋은 제품인데 40만원 주고 이거 사기에는 좀 그렇죠 그 정도 돈이면 은 여러분 Z790도 이거랑 옵션 비슷한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천할 제품이 결국 요한 종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저스 추천은 요세 제품입니다 싸게 쓸때 B669N-K 그리고 B669N-K 플러스 와이파이 내가 잘 못봤나? 자꾸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재확인하고 싶네 잠시만요 제대로 본거 맞지? d D R 5 맞는데? 5 0 0어에 심지어 판매물도 아직 뭐100 얼마면은 살수 있는 수준이고 11번가나 쿠팡 이런데도 11만원이야 어, 이거 지금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얼마 안했으면 품절할 것 같아요 <웃음> 하여튼 이거 추천할만하고 그리고 이거 추천할만합니다 자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일단 b 6 6 0 대부분 제품이 품절났습니다 없어요 있는게 이 프로 AX밖에 없더라고요 와이파이 지원하고 뭐 편의장치도 조금 있고 6레이어에다가 2.5기가 리얼탭 랜스니까 랜 이슈도 없을 것이고 전원보 출력도 빵빵합니다 근데 문제는 디4보드야 이게 D5였으면 추천을 안는데 D4 아니 성재님 뭐 D4에 13600K나 1 2 6 0 0 k 쓰면 안돼요? 이 보드에? 아니면 만3 7 0 0 이런거 쓰면 안돼요? 되긴 돼요 근데 D4에 굳이 CPU값이 얼만데 여기에 D4 놓고 하겠습니까? 이 20만원이면은 그냥 i5는 그냥 터프 이 와이파이 플러스 쓰시고 이좀 애매해요 애매해 아예 성재님 그러면은 조금 더 높은 CPU DDR5 넣고 쓸만한 건 없나요? 이 밑에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색칠을하는데 사실상 얘 색칠할 제품이 아니긴 했었어요. 굳이 굳이 디4를 재활용할 때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제품입니다. 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기가바이트 뭐 B660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760 보시면 된다. 일단 760, DS3H. 특히 이게 D5 보드 중에서 거의 제일 싼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애즈락 빼면요. 이게 18만원 밖에 안하니까 괜찮지 않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니 이거 왜 삽니까? 여기 위 올라가가지고 터프 플러스 시할지 맞죠? <웃음> 이거 옵션이 너무 없어요 일단 드라이버 스패드 아닌 것도 충격적이고 지금 1 8만원넘는데 근데다가 뭐 그렇다고 뭐 사운드나 아니면 뭐 전용량치 음, 포트가 많냐 옵션이 많냐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리얼텔 랜2 5기가썼는거 그거 하나만 지체해 줄수 있고 방열판도 뭐 엄청 큰 편이 아니라서 좀 애매해요 어 근데 내가 왜 이거는 소형체책해 놓고 이건 중형장책 해놨지 쟤네도 사이즈가 다른가? DS3H 아뭐해 놓고도 표맞는지좀 되면 제가 기획 감을 감을 하니까 DS3H 한번 방열판도 같이 보도록 하죠 이름이 똑같을 때 방열판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방열판이 보자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디4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르네요. 디4는좀 작은 방열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그거 빼고 뭐큰 차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어쨌든, 이두 제품은 이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방열판 좀 커진 거 빼고는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게이밍 X. 가성비 좋아서 한때 B660 게이밍 X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고격 품절나서 아쉽네요. 음악 16만 17만원에 드라이브 스팟을 지원해 줬거든요근 얘네들은 드라이브 스패스 지원하긴 하지만, 가격이 다소 올랐고, 나머지 옵션이 막 크게 낮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뭐랑 비교했을 때? 위에 터프. 이 터프 B660에 다 정리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디퍼, 디퍼보들어가지고 추천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얘네들도 좀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이, 이거 다 넘어가고, 사실 쓸만한 거는, 어, 엘부터인 것 같아요. 굳이 여러분이 D4 메모리를 재활용하고, 좀 괜찮은 CPU 쓰겠다면, 요거 보시고요. 구린 CPU 보겠다면, 저 위에, 프라임 K 보세요. 그, 경계는 어떻게 되나요? 12,400, 13,400. 이 저전력 CPU들은, 아까 위에, B6N-K 쓰시고요. 13,600K, 그리고, 12600K, 12700, 이런 것들은 이어로셀리트 쓰시면 됩니다. 어로셀리트가 뭐, 레모버 하면은, 그쪽에 고주파가 좀 난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판매량이 한 450대가 넘은 것 같아요. 어엘만. 이760 어엘만. 근데, 제품 클레임 아직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게 고주파가 많이 났으면은, 사실, 문제 삼았을 텐데, 이거 판매량이 많아가지고, 유독 이슈가 좀더 많은 거 아닌가 싶네요. 뭐, 박교퍼나, 뭐, 터마크 아니면은, 뭐, 터프, 이런 애들도 레모버 하다 보면은, 그쪽에 고주파가 종종 나긴 하거든요. 사실, 이 가격대에 대처품이 없기 때문에, 고그 이슈 하나 가지고 이걸 놓치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고주파가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뽑기원에 따라서 좀 나는 경우도 있고, 레모버 수치에 따라서, 어엘에서 고주파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아는데, 근데, 이 가격에 이 옵션이면 사실 대처품이 없습니다 소음에 되게 민감하신 분 아니면 은이 가성비 있게 쓸 만해요 보셔요피 720A급에 그 PCI나 M.2 편안하게 제거할 수 있는 혹은 장착할 수 있는 요 e 지레치 지원하거든요 M.2 e 지레치 PCI e 지레치 그러니까 그카 뺄때 위에 툭튀어나가죠좀더 빼기 편하거나 아니면 원터치로 나사 없이 M.2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런 거다 지원해주고 뭐, 엔더트 방열판도 한개 넣어주는 데다가, 어, 충분히 뛰어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방열판도 엄청 크고, 리얼 텍 랜이라서 랜 레인 이슈도 없을 거고. 이제 사운드 빼고는 여기 나무랄 게 없습니다. 23만원, 물건 있을 때 23만원, 24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거든요. 지금 아 품절이라가지고 구하기 힘들 텐데, 물건 들어오면은 DDR5에 13600K 했을 때, 영원의 단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로 제일 많이 팔았어요. 이거 지금 없을 때는 아까 위에 있던, 어, 터프 플러스 쓰시면 됩니다. 제게 쓰면은 요거 쓰는게 일단 조금 더 좋긴 해요 레모버좀더잘 되고요 B660보다 760이 거기다가 에칩사 레인이 좀 높아가 그 여러가지 확장 포트를 좀더 많이 달수 있어요 실제로 더달릴기도 하고요 USB 속도가 빠른 것들 그리고 이제 전원보드 뛰어나니까 760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D4에도 이거 재활용해서 이렇게 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포는 그냥 12400이나 13400 정도에만 물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랑 조합해서 그거 빼고 이제 또기바도 추천할만한게 마땅히 없습니다 가격적으로 너무 높아 가지고 음... 스펙이 그만큼 나아지긴 하는데 전원 스펙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거 뭐 방열판이 좀더 붙는다 켜도 실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M.2 뭐 3개 4개 쓰신 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다보니까 이뭐더트 방향판 증가하는게 뭐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쓰는 사람이나 쓰는거지 그것보고 이렇게 비용을 중복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이정도 끝만 되면 보다 어차피 다 커버되니까 굳이 여기까지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특히 어로스마스터가 어로스마스터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치고 좀 실망스러운 스펙이었습니다 뭐 30만원에 송준님 사운드도 괜찮고 옵션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이 구... 900이고. 하여튼, 이 돈이면은, 그냥 토피도 안 쓰겠어요. <웃음> 2만원 더 주고. CPU 오버도 되는. 그러다 확장 포트도 좀더 많이, 고사양을 지원하는. 어, 하여튼, 이거 좀, 조금 아쉬워요. 물론, 딴 회사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괜찮거든요. 그니까, 러 스틱스 F나 크레이트 이런 거보다 이거 보면은, 아씨, 싸게 내놓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어쨌든. 하, 그래. 커피도 품절나면 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cpu 오버 안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기까지는 그냥 색칠을 해도 될것 같긴 하네 요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나름 합리적인 것 같아 이정도까지는 근데 나머지는 추천 안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왜 d4보드야? 아 추천 취소하겠습니다 <웃음> 뭐야? d5전인데 이거 d4야? <웃음> 왜 d5를 안 들고 d4를 들고 오셨어요? 아 이거 헛짓할뻔했네 그래서 기가바이트도 여기까지 그 다음에 msi 보겠습니다 msi 일단 660 남아있는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두개는 너무 구려가지고 패스해야 될 놈이에요 아, 패스해야 될 놈이고 참고 둘 중에 굳이 고르겠다면은 비보드 쓰는 게 좋습니다 비보드가 보시피 엔더트 방열판도 있고 그 다음에 랜도 2.5기가 에다가 usb 3.0 포트도 두개가 더 많아요 둘 중에 서 굳이 고른다면요 아 싸니까 이둘 중에서 골래요 얘는 방열판 없어가지고 12,400이나 13,400도 막갈구면은 아, 문제 생길 확률이 높은데 이런거 보지 말고 그냥 그래도 방열판 조그매한거 달아주는 요거 보세요 아 방열판 하나에 만원을 태워? 어, 좀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 근데 있잖아요 i5를 시네벤치 돌려서 커버 칠수 있고 못 치고는 나름 큰 차이라 생각해요 시네벤치가 어떤 기준이냐면은 내가 정말 더울 때 높은 부하를 줘도 버틸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방열판 이 없으니까 사실 그 정도 조건에서 못 버티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이제 남아있는 이제 건 박격포 남아있는데 얘네들이 옵션이 참 좋긴해요 보시 i 피 출력량 빵빵하고 아이고 방열판 크고 아우 사운드도 참고로, 120하고, 2 120하고 0 뭐가 다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SNR 수치가 차이나요. 최대치가 120은 2 120까지, 1200은 110까지입니다. 그 말고도 몇 가지 옵션 차이가 있긴 한데요. 기능 차이가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약간 더 떨어진다 본데요. 120보다. 근데, 그래도 897하고 비교할 대상은 아니에요. 하여튼, 음그래쭉 봤을 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사실 디퍼보드를 이거 주고 이렇게 사긴 좀 그렇죠 왜? 위에 터프가 있으니까 이건 물론 이게 품절 나면은 사실 그 얘기를 못하게 되긴 하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돈이면은 저게 품절라도 어엘 들은거 다시 기다리는게 맞지않아? 그래서 그 B660 MSI 보드는 추천할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760 봅시다 760스펙뭐 쿨인거 똑같은데 얘네들 왜이러냐 이거 가격이 왜이래 이거 아다스썼습니다 gpa 아이고 뭐. a는 심지어 가격이 와 왜이래 이거 좀 그래요 일단 엔 채널 보스펫은 권장되기 힘들어요 빼고요 이런 거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 위에 가서, 터프 2 e 이런 거 쓰겠다. 터프 2 e 이런 거 씁니다. 하여튼, 아, 근데, 얘네, 얘네들 애매합니다. 빼고, 아, 역시, 박효포부터죠 MSI는. 박효포부터 보자면, 와, 스펙이 여기서도 좋았었는데, 더 강화됐습니다. 실제 얘는 뭐, i9까지 커버된다 본데요. i9 물려 써도 됩니다. 다만, 이제, 매니지먼트 엔진 펌웨어 업데이트나 하세요 ME 드라이브라고 하긴 하는데 요거는 업데이트 하셔야지 온도가 좀 잡힙니다 거기에다 진짜 순행 중에 최고급 써야지 i9이 커버가 돼요 i7도 고급 순행사에 커버 됩니다 LS750이나 X73 같은 거 하여튼 거기에 뭐 이렇게 물려 쓴다 해도 별말 안할게요 문제는 D 대5바켓포보드는 지금 품절입니다 얘가 원래 2 7만 정도에 판매됐는데 품절되면 3 2만원걸올라왔더라고요그 가격주 사면 호구겠죠 자, 물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고. 들어오면은, 그럼 뭐, 박교포에, 뭐, i9 이런 거 물려 써도 되냐? 되긴 됩니다. 펌웨 업데이트 하시고, 수냉클러 x73 쓰면은 커버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얘만 커버된 게 아니라, 어엘도 커버는 되거든요. 어엘도 커버되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박교포로 가기보다는 어엘 가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박교포가 워낙 시장에, 아, 박교파, 박교포, 박격포박포 쓰면은 중급은 가지 그랬더니, 얘네들이 자꾸 가격수 지금 이 올려요. 사실 얘랑 얘랑 비교하면은 스펙 차이가 없으나 크게 나는 거 없고 딱 하나만 차이 나거든요. 180암페어 더 붙어 있다는 거. 딱 그거 하나 차이 나는데 나머지 스펙은 그냥 그나머지 그밥이에요. 어 옵션이라든지 편의장치라든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진짜 딱 그거 하나 차이 나는데 그거 하나에 얼마 더 붙죠? 3만 원 거기에다가. 얘네도 지금 물건 없어서 가격가 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3만원 여기도 3만원 이렇게 더 붙네요 3만원 투자 그래 뭐 3만원 더 주고 갈 수도 있겠다 까지 정도 생각하고 일단 사용 용도가 겹치기 때문에 i7 은 얘도 커버되고 얘도 커버되니까 밖에 풀 우선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편이라도 저렴하게 한편아니지 3만원이 면 적은 돈 아니니까 저렴하게 어에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엣지가 있는데 이게 디포보드만 이었어도 추천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원보가 좋아요 근데 왜 해피 디퍼보드야? 엄청 들이 ITX 싸게, 그뭐 디퍼보드 레모버하고 쓰면 되잖아요. 난 레모버 할줄 알아요. 그런 분은 이거 갈만해요. 다만, 사운드가, 120이 아닌 게좀 아쉽습니다. 아,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진짜 저렴하게 ITX 짜겠다. 한번 고려해 볼만해요. 여러분이 수동으로 레모할줄알 때, 그때는 요거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바퀴포도 물건 들어오면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뭐 바퀴포맥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다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거 조사를 완전히 안 끝낸 상황이라서 생방돼 제대로 답변못드는데 바퀴포맥스 가잖아요 맥스 가면은 일단 클럭제는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3세대는 안되고 12세대 논케이버전 cpu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비보드는됐어요 13세대는 막혀서 안 돼요 12세대 오버가 가능하고, 그거 말고도 이제 m.2 방열판 한개더 주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베이스 클로 오버나 m.2 뭐, 방열판 하나 더 주거나, 뭐, 그거랑, 또 이제 맥스 붙은 애들이 또 와이파이도 같이 붙어있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지원한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를 태워야 된다? 자, 5만원. 4만원 뭐 이렇게 태워야 돼요 여튼 그렇습니다 굳이 뭐 수동으로 그 12400이나 13400 사서 오버할 생 아니 13400 안되지 12400 사서 CE 보도 사서 이 30만짜리 보도 사서 수동 오버 하시 아, 고좀 그런데 하여튼 뭐잘추천하기좀 어렵지 클락지네티트가 있는 거는 나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 비용을 두고 저, 저급의 CPU를 오버에 쓰는 건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 그 위에 토마커인데 토마커는 풀사이즈라는 것 빼고는 바퀴몬 맥스랑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이제 뭐, 엔다트 방열판이 두개 중에 하나가 밑에 기다랗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다트 세개다 발열 해소가 가능하다 정도 차이만 있어요. 그거 빼고는 큰 장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MSI 쪽은 추천할 만한 제품 요번에는 엣지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에즈락입니다. 아.. 애증의 에즈락 아, 에즈락 쓸거 진짜 없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HDV는 12400도 커버 안됩니다. 얘는 쓰면 안돼요. HDVP도 1 2 4 0 0도 커버 안됩니다. 쓰면 안됩니다. 그럼 이 두개는 뭐 쓰면 진짜 안되는거예요뭐얘 DDR5 제일 싼데 얘뭐 얘 어떻게 쓰면 안돼요? 1 2 4 0 0도 커버 안된다니까? 얘 그냥 쓰지 마세요. 아니 그래 뭐 좋게 봐서 12,400이나 12,400, 12,500, 13,400까지는 그래. 요 요거 요거에 물려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보시면은 랜 옵션도 그리고 사운드 엔더 숫자도 적고엔더트 방열판도 없고. 얘는 진짜 뭐 하나 추천할 게 없어요. 전력 소비량도 높을 거고. 엔체럴 모스패시라서. 아 진짜 이걸 써야 되겠어요. 내생 아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실제로 테스트해도 11400도 버거울 것 같은데 시네벤치 돌리면 바람이 안가면 물론 뭐기본 쿨러 써서 바람이 가면 커버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 뭐 그럼 기쿠 쓰고 11400에 13400아 쓰겠다 어, 거기까지 오케이 할게요 진짜 딱그정도예요 여기에 뭐더 높은 cpu 다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그냥 쓰지 않는게 좋고요 추천할 제품아니둘다그 어, 위에 이제 프로 RS 프로 RS 요새 다른 분들 견적해서 종종 보이는 것 같은데 아왜 넣는지는 알겠어요 일단 얘가 방열판이 큰게 들어가 있어 1기랜이라는게좀 거시하긴 한데 엔더트 방열판도 있고 전면 C타입도 지원해 주거든 이 가격에 전면 C타입 지원해 준다고? 오? 그 다음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들어가 있는 모델도 16만원 밖에 안 해. 전원부 구린거 빼고 아 전원부 랜도 좀 구리구나 전원부랑 랜 구린거 빼고는 그래도 나머지 옵션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포스트 체커 기능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뭐 불량 증상이 나타났을 때 led로 표기도 해주기도 하고 와이파이 모드 슬롯이 있어요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이 14만 5 0 0 0짜리나 근데 슬롯이 있어 가지고 거기 모드를 꽂았으면 와이파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쓸 바에는 이1 6만 주고 와이파이 달려있는 게 쓰기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걸 왜 쓴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솔직한 말해서 내가 11400이나 그 13400, 13500 이런거 쓸때요 보드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D4의 조합에서 이 정도면 당연히 걔네들은 바람이 가지 않아도 커버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기꿀 받고 쓴다 그러면 나름 짱짱하게 온도 잘 유지하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전원부 온도를 잘 유지한다는 거에요 CPU 온도 잘 유지하려면 타워형 공립쿨러 써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하나 정도는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밑에 거. 얘는 방열판 작아가지고 나머지 옵션도 에 RS 보다 좀 떨어지고 추천하기 힘들고요. 거 팬텀 게이밍은 그 ITX 이거 한 번씩 구매하시는 분 보이는데 이게 왜싸냐면 그냥 썩어서 싸니다뭐2 5 0만페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아, 1 3 4 0 0 c 이에요 그럼 써도 될것 같아. 심지어 얘는 와이파이 성능도 떨어지거든요. 이 속도 433까지밖에 안 나요. 딴 애들 뭐 기가급 얘기하고 있을 때433 메가급 아이들, <웃음> 그래서 얘는 그냥 구리입니다. 구리 때문에 그냥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이제 DDR5RS는 D4RS랑 스펙이 다릅니다. 보시면 얘는 드라이버 스펙이 들어가요. 4 0 0 a 급이면 됩니다. 물론 500A에 못미치지 하지만 방열판 큰거 써가지고 400A급에 12600K 같은거 어어조도 커버됩니다 BF 기능, BFP 기능 때문에 전력제한 해제를 해야 되긴 하는데 온도도 좀 높게 나오고 사실 아, 12600K 쓰기에도 좋은 보드는 아닌데 12600K 쓰기에는 진짜 많이 떨어져서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야 근데 이 돈이면 아이 사람아 터프 플러스 써야죠 위에 이제 터프 플러스 품절나면 어떡하냐 아이 그러면 은 어엘 들어오거 기다리십시오 맞죠? 그게 맞지 그래서 사실 추천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얘네들 브랜드만 놓고 보면은 그나마 얘가 나아 보였는데 다 브랜드 브랜드랑 비교하니까 나은 점이 없다는 거죠. 스틸레드는 디포라서 디포를 이 가격 주고 나쁘지 않네. <웃음> 나쁘지 않습니다. <웃음> 얘도 뭐 사실 사타 포트 많이 지원한 것 빼고는 큰 장점이 없어서 혹시 사타가 많이 필요하신 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천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도 17만원에 드라이브 모습패스 잖아요. 17만원에 드라이브 모습패스 있는 놈 있어요? 없네. 아, 저것도 넣어도 되나? 생각해 없네. 그래, 아, 여기까지 넣어주자. 아, 에즈락 너무 안타깝다. 여기까지는 그래. 강추는 아닌데, 생각은 해볼만 하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은, B760은 정신을 못찾았는지 이때 이만큼 안팔렸으면 이거라도 가격을 낮춰야 될거 아니에요. 왜이렇게 비싸게 내놨어요? 아니. 이 스펙이 있다군데 아, 스펙이 있다고 데 가격이 왜래고. 이이거 누가 사이고? 디폰데. 아니, D5. 엔젤 아, 모스패 22만 주사라고 아니, 그냥 이거는 당연히 뭐다?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 DD5 쓰든지 아니면은 출력가면어러셀리 아니면 쓰는 게 맞겠죠. 여기 여기 다. 스 슬랜드 쯤되면 이제 솔직히 좀 괜찮긴 한데 어이씨! 거의 30만원이야 <웃음> 30만원이라고 이거 보다가 박교퍼 보니까 아이씨 박교퍼 선녀네 아우 박교퍼 개쩐다 이 27만원 이 정도 스펙을 팔았다고? 와씨 박교퍼 선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아예 이제 그냥 진짜 저렴하게 그냥 쓸 제품 요 두개 빼고는 DDR4용으로 음, 뭐13500 13600 이런거 딱 그정도 쓸 용도로 요 두개 빼고는 추천만게 아, 할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뭐 따지고 보면은 각긴뭐 한두 제품씩 들어가 있네 그렇죠 아닌가 아, 에, MSI가 하나밖에 없나 아 그냥 이거 물건 들어오면 넣을 수 있다니까 이것도 색채 해줬다고 생각합시다 물건 들어오면 넣을 수 있어 지금 물건이 안 들어가서 32만원에 살 만하지 않다는 거지 하여튼 가격이 변동되면은 결국 추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표 활용할 때 여러분 보시는 시점에 맞춰서 가격을 수정해 주기 좋아요 아, 네가 뭐 주기적으로 해주면 안 되냐 그럴 수 있는데 이것까지 주기적으로 하면은 제 영상 제 감당이 안 돼요 아, 그래도 뭐한 번씩 리뉴얼 해서 틀린 부분 수정하고 가격 수정해서 다시 영상 찍어 드릴게요 추천목록 잘 확인했죠? 요 주황색 칠놓는게딱 추천목록입니다 용도에 맞춰서 요정도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어때요? 영상 좀 도움되셨나요? 아 이거 진짜 만들어라 일주일 거의 다 날렸거든요 진짜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마음껏 편하드십시오 여러분 상업조사도 상관없으니까 유저분들한테 요런거 보여주면서 아, 설득력을 가져도 괜찮고요 아 유저끼리 펴보면서 어느 제품이 가성비 좋은지 의견 나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